안녕하세요. 플레이그라운드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짐벌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선택한 어, 짐벌 그리고 어, 이 짐벌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짐벌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어, 목적에 맞게 어, 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지윤, 그래서 지윤택이라는 회사의 스무스 Q라는 모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 360도 회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기에, 어, 고프로 히어로 6를 저는 사용하는데, 어, 현재와 같이 고프로를 어댑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어, 길거리에 제가 어, 촬영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됩니다 자 릴리로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 릴리 어유 이뻐 그래 릴리 이쁘지 음. 네자 그래서 아 어, 현재 그 360도가 저한테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됐고요 현재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어 짐벌은 스모스큐가 가능합니다. 어, 현재 어, 대중적으로 많이 현재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인기가 있는 모델들이 그 DJI에서 어 나온 어즈모 모바일 2라는 이제 모델이 있죠. 그다음 어, 지은택에서 출시된 어, 이 스모스큐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새로 이제 출시된 스무스4 가 이제 현재 있습니다 어, 근데 오즈모 모바일 2 그리고 스무스4 에는 360도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타 모델에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해야 된 결정적인 이제 요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어, 이와 연결해서 그, 그, 선택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어, 고프로 6를 어댑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 이유에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프로를 장착하기 위해서, 네, 고프로가 자동으로 지금 음성인식이 됐습니다. 고프로, 동영상 촬영. 네, 됐죠. 이런 식으로, 어,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댑터를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 짐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스무스 Q의 경우에는, 그, 바로, 이제, 장착을 할수 있죠. 고프로를 장착하기 위해서, 어, 보통 평상시에는, 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끼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어, 고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90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바로 히어로 6를 창착하게 만드는 이런 편리함이 있기에 제가 스무스 큐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 커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그 여기 그 보시면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커서가 달려 있습니다. 어, 이 커서는 그 오스모 모바일 투에도 장착되어 있고 스무스 Q에도 장착되어 있습니다만 더 최근에 출시된 스무스 4에는 커서가 안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아, 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이와 같이 하이/로우 앵글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후면과 옆면을 이용해 가지고 찍을 수는 있지만요. 어, 간편한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simple is the best 라고 하죠 그래서 어, 귀찮이즘 가능하면 은 귀찮지 않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빨리 찍고 싶을 때 예. 이런 어떤 신속성이 스무스 키와 그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그리고 기능 또한 꼭 필요한 기능만 이제 그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웬만한 제가 필요한 거는, 어, 요 모델, 짐벌 모델 가지고, 어, 웬만큼 다 현재, 어, 가능하며 큰 불만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어, 그 다음, 이세 가지 결정적인 선택의 요인 외에도, 어, 부피가 작다든지, 그래서 무게가 아무래도 주는 만큼, 어, 휴대성이 더 용이하겠죠. 어, 그런 여타의 이유로 해서 스무스 큐를 선택을 했지만, 어, 혹시 여러분들께서 더 이제 그 많은 기능 또는, 어, 떤지윤텍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무료 앱, 이제 동영상 촬영 앱보다 그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자 DJI의 Osmo Mobile 2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그 앱을 사용할 경우에 어, 어, 장단점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를 그잘 살펴보시고 그 중에 어, 취향에 맞는 이제 모델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그라운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